최근에 세계적인 이슈 중에 하나는 이,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함으로 말리야마서 아, 이 아프간이 탈레반에게 넘어갔고 많은 희생이 있는 것 네, 이것인 줄 압니다. 미국은 2001년 9일1 사건이 있은 후에 이, 국제 테러들을 갖다가 감수하는 그 아프간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했죠. 그래서 20년 동안 정말 치루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미군은 2,400여 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아프간에서 민간인을 포함해서 한 16만 명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거기에 한 2조 이상을 포부었지만 그러나 전쟁의 수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지난 8월 30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 미 국방부는 아, 아프가에서의 마지막 어, 철수가 종정해졌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8일, 저 바이든 대통령은 미각관에 가진 브리핑에서, 미군이 철수함으로 말미하면서 가진 이 나타난 아프간 전쟁의 종식에 대해서, 잘한 결정이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죠. 네. 우리는 거기다 2 10억 이상을 퍼부었지만 미래를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의지까지 제공할 수는 없다 이 아프간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싸울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 아프간의 에, 이런 그 탈레반 경권이 다시 들어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이 철수하며 말이냐고서 그렇게 변한 것에 대해서 참 우리 한국도 굉장히위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 미국이 철수하니까 이렇게 금방 정권이 바뀌는구나. 우리 한국에서 만약에 아, 미국이 철수한다면 금방 공군사도 약해는가 하는 그런 의기감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군이 철수해서 공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포기하면 느 공사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공사나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을 아멘 네. 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국가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을 선에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조골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어, 하만의 계략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죽임을 당하게 되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본문 어, 안, 네, 안 읽었죠? 네,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자, <웃음> 네, 한번 우리 에스더서 7장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번 겨독하십시다에스더서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자셨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의서의 잔치에 가니라 왕의 잔치시니왕서니그의영과이 왕호의 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총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일부대로내 민족을 주소면내 내게 주소서 그들이 왕의를이하였습니 왕이 왕의 세계에 말하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는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바대한 하만이 하아 왕이도 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의 예수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리더라. 왕은 보도로부터 자축자에게 보라오니 하믄이 에수가 아닌 벌상의 영혼을 왕이 사도에 저와 공중 내 앞에서 왕을 당당하게 하셨지 다이말이 왕의 예수나왜 우리가 하믄의 벌을 사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루구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되는 나무를 준비해 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게를매달여온나무에 하만이 왕으로도 그집에 아멘 아멘 아멘 그리스나 옥정신이라는 주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이슈라엘 유대인들이 다멀살이 우리에게 처하지 않습니까? 이 하만과 모르덕의 갈등 때문에 이 모르덕이가 자기에게 처해 된다는 것 때문에 이 하만이 이제 어, 유대인 전부를 다죽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12월 13일 날 정해졌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실 유대인들이 이 하만의 계략에서 벗어날 길이 사람의 눈에는 보인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도개가 에스에게그 사실을 알려죠이에스는 왕국에 있으면서 그자리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서 이 모르도개가 에스에게좀네가 나서서 어떻게 처리하라 하는 건데 했는데 이 모르도개는 자기가 왕 앞에 나갈때가 벌써 참신을 됐다 왕이 두 자리에 나가면 죽음에 나갈 수 밖에 없다 그때 모르도개 한말리봅 내가 이렇게 나지 않으면, 우리 유대인은 다른데로 말면 아마 부활을 받겠지만, 너만의 집은 망할 것이다. 아, 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엘스에게 잠자던 이 민족 정신, 잠자던 민족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 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처럼, 천둥 소리처럼 이 엘스에게 들렸습니다 아, 네. 아, 네.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다른데 통해서 유대인을 부활할 수 있다. 그데나 내리면 나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겠습니까? 정말 왕의 후 자리에 앉힌 것이 이때를 위해가 게니는가그말 네.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해서 이에스를왕자했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못 쓰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왕의 성애를 받게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에스를통해서요 정말 간구하지 말아요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신 뭡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에요 아, 네. 이 회사사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 말이 안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그 흰저도 비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는요 에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나 명백하게 보입니다 한 개인을 누가 그 운명을 주장하는가 한 나라의 운명을 누가 주장하는가 여러분 이것이요 너무나 분명하게 타는 것이 오늘 예수수사이 예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의 는 그러한 사실을 이제 깨닫고 왕 앞에 나갔고요 이제 왕이 내 소원이 뭐냐 요체 소정이 뭐냐 그를 주제에 잔치에 한번 나오십시오 그 다음날 이 하만이 같이 나옵니다 거기서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 소정이 뭐냐 내가 나절반깔지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서 한 말이 뭐였습니까? 내일 다시 한번좀 잔치에 나와 주십시오. 내일 다시 한번 나와 달라. 여러분,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왕도 그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만 더 나와 달라고 하는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 하루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 하만은 그냥 너무 기분 좋게 잔치잔 참여를 했다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하고 친구들에게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두게만 생각하면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러면 모르두게 장비를 세우고 왕에게 허락받아라 그래서 이 하만이요 그 말대로 장비를 세우고 왕이게허락받아고 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은 자리를 오지 않아서 어? 자기 내시에게 역대 일을 일으키게 하고 그런데 그, 그 역대 가 바로 뭡니까 이 모르는 개가두네시가 어, 모발하는 것을 발각해서 그걸 모발한 거 아니겠어요 음. 그때 무슨 상을 주었느냐 그러니까 상을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그 일이 있을 때에 당연히 상을 주었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상을 주었으면 아마 사건이 다가지는 거예요 상을 주지 않았다니까 왕이 상을 주신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기 두고 밖에 없느냐라고 하니까 그때 마침 하만이 법대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전귀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웃음>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워서 왕이 전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말굽들을 잡고 성경을 돌아다면서 그렇게 일지 않아? 왕이 전 존경인가를 얘기한다.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있어요. 진짜 놀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음. 하나는 장대를 세울 적에 거기에다가 모르 일을 하려고서 오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다가요 하만을 달려오고서 오는 거예요. 아멘. 응? 그날 밤에 자유자님 하는 것이 왜자유자님을까요원인일까요왜 왜 하필 역대 이런 일기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부분을 얘기하고, 그리고 모두의 상을 육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뭐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주 착착 지내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날 잔치에 어? 왕이 또 묻습니다. 내가 뭘 해주고 원하는가. 그때에 이에스가 사실을 만났으니까,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게 됐습니다. 나와 내 인조들은 타자시죠. 그 당시에 여러분 남편은요 아내의 생명을 보전하는 것이 의무냐? 이 왕은 자기가 내린 조서가 자기의 아내를 주지가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유대인도 몰랐거든요, 아시면. 그래서 이 에세이 말을 듣고서야 하만이 얼마나 나쁜 계략을 쓰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 그래서 너무나 분노해서 이 후원을 나갔을 게이 하마는 어? 왕에게 목숨을 부과를 았습니까 자기가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들이었는데 한 여자에게 목숨을 부과라는 이러한 여러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왕이 볼지에는요 자기 왕을 강만하는 것 같아 미개 보이니까 다 나쁘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때 하르로 나가 어? 그렇게 충동스러운 모르도개를 달리고 이 하만이 자기 집에 장비를세웠다하니까 거기 하만을 달라 왕인호가 풀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막힌 역전 드라마를 연출한다는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모르도개와 에서는이 연출자의 계획에 따라서 배우로 움직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러한 연출자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어떻게 역가하시는가를 선명하 봅니다. 지금 우리의 하는군요이 수사파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잖아요 염려가 없으니까 공산하게 더하나 이게 가장 큰그 염려인 거예요. 사실은 공산화만 안된다면 거의 연려할거 없잖아요. 공산화, 공산화 이게 굉장히 큰 염려인 거예요. 그래서 이우파들은 어, 미군이 철수하면 큰방무산됐다걱정하고있고요 좌파들은 또안그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의 우파에 있는 분들은 우파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이고 또 좌파 사람들은 좌파의 시각으로 보니까 또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파의 생각도 아니고 좌파의 생각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어, 하나님이 꼭뭐 한국을 그렇게 버리신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제계획적인 제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보존하시고 그냥 통치 나가시고 발전시하신다그 외의 이유가 뭐냐 이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키시다그러니 확실합니다 아무리 기회가 살아 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베트남 경우처럼 미군이 뭐, 적화시키고, 그냥 그렇게 미군, 미국과 체하게되는거 아닌가, 아니겠는가. 어, 아, 그런 말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미, 아, 한국은 적화 안 된다. 왜? 아, 이 중국을 견제해서라도 한국은, 미국은 한국을 보기다는 것이다. 또, 그리고요. 한국은 뭐이 대륙의 발판인데 포기하게 되냐 아니, 아직 그러한 일이 많이지만 그러한 모든 걸 초월해서 나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 지키신다 아멘. 수많은 정말 신실한 종들 타락한 사람도 많이지만 은 신실한 종들이 많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보는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정말 기도 해야 돼요 기도 왜냐하면은 여러분 에스겔에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6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육들이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황폐된 땅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람이 다니게 하겠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가 죽었지만 은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여러분 예제비아 서들 중에서 70년동안 바비론를 산다. 포로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7 0년을장해방 시키겠다. 그렇지만은 그7 0년찰 때에 하루 3년 내기놓고다니엘합합니까 그걸 게닫고는 하나님의 기도잖아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십시오 다니엘은요 그것 때문에 정말 피끓는 기도 합니다 기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글사는 조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인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요 내년 정말 3월달에 있을 대선을 위해서 하나님 우파가 되게 시시오, 또 좌파가 되게 시시오. 이런 그런한 것은 살짝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아까 사회 오는 황사 말씀을 드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라 되해달라이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파가 된다고 해서 더 일한가? 감당할 수 없죠. 1994년에 미국은 영변 핵시설을 폭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해 앞에 한국공방함두 대하고 전함 30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아, 김영삼 대통령이 통보했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콘타에게 전화했어요. 만일에 미국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나는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군 한 사람도 동원하지 않겠다. 전쟁은 절대 안된다 여러분 물론 그때 미국이 그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요. 이게 벌써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작용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 원치 않았던 거. 물론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은 전쟁에 남을 많은 힘이 없는 피가 있으니까 어? 그렇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사실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더큰 위협이 생깁니다. 1994년부터 12년이 지난 2006년에 북한은 1차 핵실험을 했고요. 2009년에 2차 핵실험을 했고, 2013년에 3차 했고요. 2016년에 4차, 5차 했고, 2017년에 6차 했습니다. 핵실험을. 그리고 뭐 세계가 핵부유국으로 인명하든 말든 그들은 핵을 보여한다고합다 지금은 정말 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때, 이 우파 김영삼 대통령의 그 선택은 그분의 치적은요, 아주 불리하다이었어요 그리고 우파 대통령이 되었던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는 뭐, 이광거의사태를 초기부터 발굴 잡혀서 절발이 정치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사 되겠습니까? 등불에 위기한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친중 정책 피고 이런 기억합니다. 저도 기하게요그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평같이 화개하게 해당하고 하는 거 기억 안 납니까? 2013년 12월에 달그 당시에 부통령 조지 바이든이요. 조 바이든이 한국에 와서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랬습니다 미국의 반대편에 베이킹하는 것은 절대 유리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반대편에 베트만 붙는 절대 옳은 선택이 아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한 분이냐 우파 좌파 그 문제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반대하는 것이지 정치인들한테서 절대 아니죠. 오늘 신문 보니까 여러분 각상도 그 의원의 아들 사건 났죠? 어, 그 대장동 그 특혜 의혹에 관련된 그 화천대유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이 박상도 의윤 아들이 근무했는데 2015년에 입사해가지고 금년 4월에 퇴직했는데요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어요. 박상도 50억. <웃음> 의원 자기 뭐 이제 어, 탈당하고 음? 근데 그분한 말인가 이 이렇게 한 회사에 말단 직원이 그렇게 많은 어, 특혜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설계를 한 것이 이제는이라는 거예요. 경 경기지상 일찍 했다는 거죠. 우리는 뭐 정말 정치인들에게는 기대가 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조국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 을 확실히 느끼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선하고요. 그리고 나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기도해요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국에 자유와 평화를 붙였습니다. 확실한 믿음 받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